이거 오이 25개인데요 이게 간장짱아찌담을거예요 오이지 간장장아찌 먼저 소금으로 이렇게 자태를 좀 물, 문질러줘야 돼 이따 따듬어야지 이거는 이게 문질러주면 이게 더 파래지잖아 오이가 이 소금으로 이게 문지르는 거왜 문지르는 지 알아? 오지 오이에 겉에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거야 물기를 닦아줘야 돼요 오이지는 너무 큰 것보다 이게 이정도 중간 것이 딱 좋아 너무 크면 억쇼 날씨가 더워 올해 날씨는 이상해 더웠다가 추웠다가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추웠다가 잘 넣어야지 자리를 안 차지하지 다 준비 끝났어요? 응? 감자 이게 담아놓고 이건 통에 담아놓고 다음놓고 이제 양념. 음. 물, 간장. 이게 200ml. 이게 컵, 계란컵이에요. 이게 간장 3컵에 비율이 간장 3컵에 이거 식초 한 컵, 설탕 한컵 이렇게 들어가면 비율이 맞아요. 미나리 식초인가? 미나리 식초야. 어제 헹궈내가 따로 벌써 따로 담아 놨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간장 3개지. 6개 붓고 식초 두 컵, 설탕 두컵분만네 개, 다섯, 여섯 개. 이게 미나리 식초예요. 어제 담은 거 내가 다 따라 어요 하루 만에 따라 부렸어. 나 식초 맛좀 봐도 되나? 응, 먹어봐. 여기다 따라지. 어? 아, 여기다 따를게 여기다. 조금만 줘희 이거 응. 맛만 보려고 궁금하다. <웃음> 아, 이거 이게 <이거> 독해 세배랑. <웃음> 아. 이거 식초 물에다 타면서 먹어야 돼, 식초는. 근데 이건, 이거 음료수로 먹으면 안 돼. 아, 입술 아파. 응? 이게, 이거는 보통 식초고, 이거는 세배 식초를 내가 미나리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미나리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통 식초나, 이거 식초나, 비슷해요, 맛이. 약해져가지고. 나물좀 봐주고 해야겠다. 물좀아 손으로 조금 찍어서 맛봐야지. 또들맛을요뭐 어떡해. 아유. 이게 설탕을 부술 수가 없어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겠어 설탕 한컵또두컵 우리 저 통이요 물이 한 10컵 정도 내가 오히려 먼저 담아서 물을 따라봤거든요 근데 물이 한 10컵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간장 6개 식초 2개, 설탕 2개 하면 딱 10컵이 맞아 생강 두톨두톨 음, 썰었어요 납작하게 두톨 두 톨이야 두쪽이랑두 톨은 밥알 아닌가? 쌀쌀한톨쌀 <웃음> 쌀 아니 두 톨. 마늘은 한쪽두쪽 하는데 생강은 톨로 하던데 한톨두톨 톨. 이만한 거. 손가락만 써 이런 거두개 음. 마늘 열쪽 납작하게 써요 편 썰었어요 편 그리고 다시마 좀 넣고 짠 중불에서요 한 5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끓래요또 나중에 중간에 또 끓여야 되니까 식으면 식으면 불 거예요 이거는 가자. 아, 가자고? 응. 아, 저희는 짬뽕 먹으러 갑니다. <웃음> <웃음> 짬뽕 먹 가서 식으면 불 거예요. <웃음> 잘 씻고 있어라. <웃음> 아, 우리 짬뽕 먹 갔더니요, 이게 다 식었네요. 근데 내가 요, 엊그저께는 천재인데 오늘 멍청인가봐. 소주하고 액젓 넣는 거를 깜빡 잊어먹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넣어야 되겠어요. 150ml, 150ml 한 컵. 종이컵을 하나예요, 이게 150ml는 액젓도 똑같이 150ml 다시 끓여야 되나? 안끓여도돼 아, 이거 이틀, 이틀이나 3일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끓여야 되거든 그래서 아, 바로 부어도돼 참깨 먹는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닌가 봐 <웃음> 참깨, 여섯 참깨는 안 먹은가 봐 아, 이거, 이거는 건져내야 돼 자, 맞아 이렇게 멍청이라니까요 어? 오늘, 오늘.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말해 건져내야 되는데 안 건져놓고 붙네. 이것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나놔 이거. 나도. 음 이거는 마누라고 생강이니까. 어, 그냥 놔둬도 괜찮아. 참깨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웃음> 부작용 네, 맞 좋은 거라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웃음> 너무, 참깨를 적당히 아, 넣어야지. 아무리 좋 것도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듯이 참깨를 많이 먹으면 부작용 생겼나 이매 진짜. <웃음> 이게 지금 이게 조금 간장이 좀 모자라도 이게 이제 절거지면서 무에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이따가는 많아져요 이렇게 숨죽으면 이 뚜껑이 조금, 조금 모자란데 모자란데 숨죽으면 딱 맞을 거니까 안 맞아서 어떡하지 안 되겠는데 접시를 엎어야 돼 이틀에다가 한정 끓일 거예요 이틀에 탈 거예요 요 오이지 3일 삼일 됐어요 이렇게 3일 됐더니 국물이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잘 됐어요 오이지가 그냥 이제 3일 먹어도 돼요 이거 물, 국물을 따라서 이 간장을요 한번 끓여줘야 돼요 왜냐면 하 오이에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콤하게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고추씨를 넣어서 끓이면 되거든요 고추씨가 없으면은 마, 그 건고추 넣어서 끓여도 돼요. 이거 넣고. 이게 한 5분 끓였어요. 이제 고 이렇게 다 식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붓고. 이게 오이가 이렇게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간장이 남네.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요. 한번 끓여서 이렇게 부어 놓으면은 변질이 없어요. 그래 갖고 뭐 두고두고 1년, 1년 2년이 년 돼도 이대로 이대로 있고 오래갈수록 이게 간이 복해가지고 아작아작하니 정말 맛있어요 이거 특별히 양념 묻혀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이 그냥이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되고 또 그냥 또 묻혀, 묻혀서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깨소금 좀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여름 밑반찬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게 오이 피크라고 똑같아요